으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거듭났네 육신으로 결국 실패할 인생 영으로는 이미 모든 복을 받았네 예수를 믿기 전에 부정적이고 조금만 떴나 이제는 큰 꿈을 꾸며 불가능에 도전하네 성령을 받기 전에 우울하면서 어둡던 나 이제는 빛 가운데서 기뻐. 하 이 어떤 기회 말씀으로 죄를 씻고, 성령으로 거듭났네. 육신으로 결봉. 겁만 켰나 이제는 큰 꿈을 꾸며 불가능에 도전하네 성령을 받기 전에 여운 기회 말씀으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거듭났네 육신으로 결국